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요, 이 평이, 팽이 소고기하고 팽이 버섯국을 끓일 건데요. 어, 그동안에 제가 우리가 파, 구독이 8만이 넘었는데 인사를 깜빡하고못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불을 켜고, 이 소고기 이게 이제 국거리인데요. 한 100g 돼요. 여기에 국간장을 한 수저 정도. 많이, 많이 넣으면 타니까 조금만 일단 넣고, 불을 켜고, 올라와야 돼. 뚜껑을 덮어야 돼. 끓을 때까지. 꺼내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살짝 채에다 놓고 씨를 털고 약간, 약간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썰어서 파도 계란을 골고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맛있는 물이 충분히 우러날 정도로 끓여가지고 이 거품이 생기면 조금 걷어내고 이거 조금씩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돼 파하고 파하고 고추하 이렇게 하나 섞어가지고 집어서 국물이 남으면 그냥 살짝 부셔주세요 아까 마늘이 조금 들어갔으니까요 조금 더 넣고 소금은 조절해서 맞추세요 여기에 후추도 좀 쳐주고 다 됐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끓이면은요 폐기가 너무 물렁거리니까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 끄고 간 맞춰서 불 끄고 됐어 자 간단한 이 팽이 국이 완성됐습니다아 팽이 소고기 팽이 국을 이렇게 끓였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